스텝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, 자세 낮춘 상태에서 라켓 들고, 따다당. 그렇지. 그리고 앞으로도, 따다당. 이런 느낌, 걷는다는 느낌으로. 하나, 둘, 셋. 면 끝이 어디? 그, 봐봐요. 나, 나. 제가 힘 어디서 줘요, 지금? 앞스윙, 나올 때 주잖아요. 근데, 힘만 주면 안 돼. 누르면서, 누르면서, 누르면서. 아. 자, 혹시 뭐가 잘안 돼요? 아, 이거 할래? <웃음> 알겠어요. 자, 준비, 시작. 확실히 옆으로 갔다가, 봐봐. 드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오면 안 돼. 확실히 옆으로 나가요. 그렇지. 자, 팔 먼저 마중 나가서. 하나. 확실히 앞으로. 내리자 이렇게 나와서. 확실히 앞으로. 어, 옆에, 앞에 나눠줘야 돼요. 확실히 옆으로 나가주고. 확실히 앞으로 빨리 달려와서 툭 면이 깎여 확실히 틀어서 손목 시작 하나 둘셋넷스텝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자세 낮춘 상태에서 라켓 들고 따다당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따다당 이런 느낌 걷는다는 느낌으로 자 라켓은 들고 따다당 스톱 앞에 팔 뻗고 그렇지. 자 걷는다는 생각으로 나, 둘, 셋, 넷. 라켓, 어. 라켓 <웃음>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이렇게 가. 어. <웃음> 다시. 다시. 엄지, 검지 있죠. 엄지, 검지 힘 얘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깎인단 말이에요. 라켓 잘 잡은 거 같은데 힘 주는 게 조금 달. 라 요거 왜 드는 거예요? 왜 되는 그렇지. 어. 나, 둘, 셋. 면이 여기. 힘풀면 이렇게 힘줘요 칠때 준비 시작 힘줘요 땅 그렇지 힘풀고 있다가 힘줘 다시 하나 달려와서 둘 이거 마아맞아 맞을 때 깎여 다시 지금 공은 낮은데 라켓은 너무 위에서 잡자 헤드 날 내려줘야지 준비 나, 다시, 다시. 나, 헤드 내려, 좀 내려서 손목. 다시. 나, 헤드 좀 내려서 손목 빠르게. 얘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돼.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틀어. 그렇지. 시작. 나,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틀어. 때리고. 하나, 둘, 셋. 때리고, 하나, 둘, 셋. 면이 어디로 가요? 때리고, 면 정확하게 눌러주고. 나. 잘, 자, 자, 바꿔주세요. 일단 푸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. <웃음> 푸싱을 해볼게요. 자,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. 면 끝이 어디? 그, 봐봐요. 나. 나 제가 힘 어디서 줘요 지금? 앞 스윙 나올 때 주잖아요 근데 얘 힘만 주면 안돼 누르면서 누르면서 누르면서 그리고 발이랑 같이 그냥 앞발만 들어가봐요 앞발만 앞발만 그렇지 그렇지 이 박자를 느껴야 되는데 발 닫고 스윙이 가버리면 떠요 이것도 지금 깎여서 가지 정면 정면을 누를 수 있게 여기 힘이 있죠 얘를 정면을 누를 수 있게 만들어 근데 한쪽으로만 힘이 시, 실리니까 그래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힘 검지를 힘. 세우고 있고 아니 나나나 나. 나. 얘를 감아줘나나 옳지 나. 푸싱을 해볼자 어. 정확하게 잡고 얘를 정확하게 잡은 걸 틀어서 여기 손 멀어요 근데 얘를 얘 자체를 틀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더 틀어버려서 아웃나는 내가 이만큼 틀었으면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튼거 생각 안 하고 옆으로 치려고 하니까 더 틀어지네 정면 자 푸싱만 준비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셋더 빨리 아까 이 느낌 시작 하나 둘셋더 틀면 그 상태에서 눌러야 돼 다시 하나 둘 눌러 팔 먼저 앞으로 맞아팔 먼저 맞아 준비 팔 먼저 맞아 <웃음> 하나 둘셋팔더 뻗어 셋 하나 둘셋 그렇지 하나 둘셋 공이 왜 절로 갈까요? 여기서 치는데 일부러 사이드로 친거야 아니면은 치다보니까 절로 가는거야? 내가 쳤을 때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웃 나면은 가운데로 때린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면들 살짝 가운데로 쳐봐요 락 그렇지 여기서도 가운데로 밖으로 가면 안되고 살짝 안쪽으로 그렇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야 그렇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요 그렇지 그래야 정면을 만아준네 정면으로 딱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나 둘셋 그렇지 나둘셋 그렇지 나둘셋팔 구부리지 말고 펴서 거리 유지 나둘셋 그렇지 나둘셋 준비 나둘셋 준비자 살짝 되게 안속겼지 가볍게 가볍게 공 왔을 때 빠르게 짱 준비 빠르게 짱 준비 나둘셋나둘셋 그렇지 나둘셋 나 어, 힘들어 어, 힘들어 두개나둘셋 그렇지 하나 자, 해어 바꿔주세요 대각으로 때려봐요 대각푸 시작 하나 둘셋 그렇지 항상 지선 자세에서 쭉 기다렸다 나둘셋 미리 오면 안 돼요 나둘셋 저희 왜 절로 가나 그렇지 나 둘, 눌러. 나 둘, 눌러. 그렇지. 나 둘, 눌러. 나 둘, 눌러. 그렇지. 준비, 시작. 나 둘, 셋. 나 둘, 셋. 몸이 많이 들어오면 걸릴 수도 있어요. 나 둘, 셋. 다시. 나 둘, 셋. 나 둘, 셋. 나 둘, 셋. 나 둘, 셋. 그렇지. 나두 오, 좋아. 나, 다당 나이스. 나, 다당 하나, 둘, 셋. 나 둘, 셋. 나, 둘, 셋. 나이스. 수고하셨어. 바꿔주세요.